98번째 리뷰 짠 멕시카나 모두의 마요 가격은 뼈 18,000원 순살 19,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벨입니다 오늘은 멕시카나의 신메뉴 모두의 마요치킨인데요 구성으론 갈릭 차터 소스를 같이 주시네요 찹찹? 소스를 찍어 먹기 전에 한번 그냥 먼저 먹어볼게요 음, 되게 부드럽다 되게 달달하면서 느끼한 맛이 살짝 올라오네요 이번에 소스에 찍어 먹어볼게요 구독자님들 항상 사랑합니다 안에 보면 마늘도 보이고 청양고추도 보이고 고추도 보이네요 봉당 음. 이 소스 뭐야? 약간 이 소스가 굉장히 입맛 돋게 해준다고 할까요? 두 개가 잘 어울릴까 싶었는데 너무 잘어울린는데요 이 메뉴에 있어서 핵심은 치킨과 소스의 케미인 것 같아요 자꾸 먹다보면 은 느끼해질 수 있는데 그때 이 소스가 새콤한 맛으로 변화구를 주니까 진짜 말 그대로 폭풍흡입하게 되더라고요 이 마요를 주제로 한 치킨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우선 프라닭의 고추마요 네넨치킨의 청양마요 멕시카나의 모두의 마요 이세 가지 치킨의 다른 점은 매운맛의 차이인 것 같아요 고추마요는 약간 할라피뇨 매운맛의 약간 이국적인 매운맛이었으면 청양마요는 청양고추의 매운맛이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이 모두의 마요치킨은 와사비와 마늘에서 느껴지는 매운맛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선호하는 매운맛에 따라서 골라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맵지도 않아서 맵지이 분들도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신메뉴들 중에 가장 신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이 소스! 치킨에서 정말 보지 못했던 소스예요 으, 으, 으, 튀면 안돼 튀면 안돼 오케이 <웃음>